한 달에 평균적으로 다 5건 가량을 매도합니다 오. 여기서 순수익으로 4,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어? 있습니다 4, 5천 이요 네. 한, 한 건이 한 천만 원씩? 저는 지금 그 정도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저좀가르쳐주줘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어,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말 로 많아요 근데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어, 오늘은 아주 독특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를 모셨어요 어, 묘지 경매 전문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묘지 경매를 제일 잘하는 도강민이라고 합니다 책도 내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네, 경쟁 말고 독점하라입니다 묘지 그러니까 경매 중에서도 상품을 묘지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분야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 시대에 대 되게 젊어 보이신데 올해 나이가 올해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30살? 네 어. 결혼도 일찍 하셨다고요? 네, 21살 했었습니다. 와, 요즘에는 30살로 이전에 결혼하면 20대 결혼하면 목표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러는데, 네. 와, 정말 일찍. 했네.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아, 말씀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네. 아, 맞아요. 아, 아까 이제 저랑 사담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결혼이 성장, 성공하고 연관이 될까요? 일단은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었고, 의무를 음.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음.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경매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 맞아요. 이렇게 남자는 뭔가 좀 어깨에 뭔가 누르는 네. 게 있어야 네. 책임감. 어, 그러면 저도 이 경매는 많이 접해봤지만, 네. 묘지 경매는 굉장히 생소해요. 네. 묘지 경매. 이게 뭐죠? 좀한 줄로 이렇게 설명할필요 어, 제가 같은데. 받는 묘지들은 보통 형제들, 사촌, 친척끼리 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그렇죠. 뭐, 증여, 상속 음. 네, 모두 잘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음. 묘지 연고자에게 대판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래. 같습니다 오. 묘지가 뭐 형제, 가족끼리 공동으로 지분을 되어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 지분으로 경매로 낙찰 받아서 네. 그분들한테 대파는 거 맞습니다 그럼 대팔 때좀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나요? 제 경우에는 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네다 섯건 가량을 매도합니다. 어, 많이 하네요. 네. 오. 여기서 순수익으로 4,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어이? 있습니다. 4, 5천이요? 네. 한, 한 건이 한 천만 원씩. 저는 지금 그 정도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와. 잠깐,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한, 한 달에 사업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아,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지, 네. 그렇군요. 어, 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토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장기 투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도 막 10년, 20년 묵혀놨다가 네. 나중에 차익을 누리는 건데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잔금 납부하고 보통 한 달에서 한달 반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저좀 가르쳐 주고 <웃음> 하죠 저도 좀 배우고 싶니다 이미 힘드겠습니다. 이제 뛰어난 전문가신데 제가 어, 뭘더 가르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버느냐. 맞습니다. 네. 아, 또, 신규도 꽤 되겠네. 그러면, 어, 천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한 건으로? 네. 뭐,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돈 얼마나 들어가요? 묘지의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보통 천만 원 이하, 이천만 원 음. 이하 물건들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천만 원, 이천만 원 이하로 투자해서 천만 원내외를 벌면 거의 뭐, 백프로 내외로 수익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한 2, 3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가 연수익률을 따져보면 막한 500%도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아. 꾸준히 내가 사이클을 만들면 네. 그만큼 이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습니다. 아. 이걸 독점하고 계신 거냐. 이책에 나온 것처럼 <웃음> 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어이거 그래.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경매 상품 중에 네. 묘지를 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볼때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강남 빌딩 좋은 걸 아는데 결국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경매할 때 돈이 400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돈이 없었고, 이제 싼걸 찾다 보니까 묘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이제 궁합은 통한다고. 네. 어,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 아닐 텐데, 네. 내가 돈이 400만 원밖에 없고 네.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부동산으로 어, 알아보니 다 아,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묘지라는 걸 이제 선택하게 됐네요. 어, 그래요. 그럼 이제 묘지 경매, 뭐 경매도 프로세스는 이제 그 공통 품모도 있겠지만 네.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잔금 납부, 소유권을 네. 가져온 다음에.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내용 묘지연고자인 공유자분들에게 음. 근데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안오는 경우가 그쵸? 많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차 내용증명 발송하겠죠 네. 2차 때는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발송을 음. 하고 근데 연고자들이 몇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한두 분은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음. 이제 그분들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판다 하신는데 네. 그분들이 안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 어.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 가지고 네. 결국 법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군요 못 파는 물건 없다는 겁니다 어, 그래요 묘지 경매 이묘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썩 어... 그 불편한 단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분명히 이것도 이제 장점도 있고 또 이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랫동안 하시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장점은 우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음, 소액으로 가능하고 팔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네. 이분도 소액이다 보니까 사는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이클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단점은. 네. 묘가 있는 땅은 묘 주인에게나 값어치가 있는 땅입니다. 음, 네, 그 근데 우리가 팔지 못하면 이 땅의 값어치는 네, 영원히 됩니다. 그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역지, 사지. 네. 내가 이 땅을 임장 갔을 때이연구자들이내 땅을 음. 과연 사갈까? 음, 음. 이거를 두 번, 세번 질문한 다음에 입찰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일단 장점은, 까 말씀하신 숙률이 엄청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할수 있다. 네. 또 기간도 짧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엑시트 하는 기간도 짧다는 정말 엄청난 장점인데, 단점은 이게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팔수 있는 사람은 이 소유자 네, 한정어 있다 한정어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쉽게 매각이 될수 있지만 어떨때든좀 이제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 어쨌든 소액으로 할수 있고 시간이 네. 짧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네. 저도 이제 인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어뭐 저는 이제 소형, 소형 신축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 묘지는 임장을 어떻게 하는지 또 가서 뭘 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시골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차가 못 올라가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를 하시고 음.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 자 이거는 진짜 등산이라고 하셨는데 돈도 벌고 네. 또 대부분 묘지들이 이렇게 산 속이나 자연환경을수 네. 있으니까는 힐도 되고 네. 운동도 되고 뭐 진짜 일석삼조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운동도 음. 하고 돈도 벌고 어,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임장은 주로 낮에 가시겠네요. 맞습니다. 밤에 가면 조금 무서워가지고. 무섭죠. <웃음> 네. <웃음> 저도 제 선산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갔던 그 선산인데도 무서워요. 혼자 가면. 아, 그렇습니까. 네. 음, 왠지 이제, 에, 제가 그 자손이 잘 못하면 꾸질한 맛들 음... 같아서. 네네. <웃음> 그래서 이제 에, 낮에 가는데, 밤에 가서 봐야 될 일은 없는 거죠. 대부분 낮에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우연치 않게 임장을 여러 고 가다 보니까 음. 밤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면 이제 네. 서칭을 쭉할 거고, 네네.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괜찮은 것들 이렇게 필터링,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경매에서 그런 묘지 물건들을 볼때 어떤 물건들을 찾나요? 그런 것 네, 사진상에 이제 묘가 관리가 잘된것들 음. 일단은 우리가 보는 거고요. 관리가 잘된 거. 네. 가급적이면 저는 묘가 4기 이상인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묘가 보통 두기면은부모님묘입니다 어. 협상하시는 분들이 형제들밖에 없겠죠. 그래요. 어. 보통 네기는 사촌, 친척, 두 음. 집이 모이기 때문에 협상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오히려 단기에 팔기에는 묘가 네기 이상 좋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군요. 관리가 잘 됐다는 것은 일단 사람들, 자손들이 뭔가 애착 있는 애착이 있는 거죠. 애착이 있는 거죠. 네, 것. 맞습니다. 그래서 팔기에 좋다는.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묘도 뭐 하나, 두 개보다는 이제 4기 네. 이상인 것들이 좋다는 거. 이건 네. 이제 경매 물건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이제 부동산 하면 대부분이 들 하고 싶어도 일단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또잘 모르다 보니 이러다가 또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묘의 경우는 생소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될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임장이 중요한 투자입니다. 음, 임장이 이게 소액이라고 해서 묘를 임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묘는 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갔는데 사진상에 있던 묘가 파묘가 된 겁니다. 어, 그럴 있겠네.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명절이 지났는데 벌초가 안되어 있다. 네. 관리가 안되고 방치된 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임장을 가서 어. 내 돈을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를 식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임장만 내가 착실히 하면 묘지 경매에 대해서는 네. 크게 리스크는 없다는 거네요 우리도 이제 딱 물건 현장 가보면 저희가 또 느낌이 알지 않습니까 음. 그런 네.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경매 입찰하기 전에 네. 현장 가서 네. 어, 상태를 보는데 이제 네. 주로 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관리가 잘돼 있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잘돼 있는 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개팔기 쉽게 위 해서. 아, 자손들이 조상물을 잘 관리하는 건 예착이 있는 거니까, 네. 또, 나중에 내가 대팔 때 쉽게 팔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 갔을 어. 때 플러스로 또 묘가 4기 정도면 더 좋겠죠. 4기 정도? 네. 네. 요 정도만 해서 하면 크게 다른 것보다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어, 사놨다가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은 은행 대출까지 껴서 네네. 하는 거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영역 같은데는 한번 잘못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크게 리스크가 없네요. 네. 그러면 어, 경매 물건으로 올라온 그 사진이 뭐 대체로 최근 사진들이겠죠? 네네. 네, 그래요. 약간 이제 협상을 결국 해야 되잖아요. 네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네네. 협상이 잘안될 수도 있을 텐데 그 협상도 네네. 어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네. 협상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협상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음.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 땅을 지키고 싶은데 그냥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애둘러서 네, 그렇죠? 돌려서 말하, 말씀하시는 말 분들이 있습니다. 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투자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면서 가격 조율하시는 게더 심플하다고 음. 말씀드립니다. 투자목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조상의 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 가족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저희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면 몇자리로 쓰려고 했습니다. 음. 이분 입장에서는 땅을 떼어가라고 하시겠죠. 네.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음. 지금 제품 부동산 시장이 네. 부동산품에 대한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재테크를 해왔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어 예전보다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음. 저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이 묘지 경매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아니면 덜 받나요? 죄송하지만 불경기에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웃음> 왜냐면 하 경기가 어려울수록 네. 이런 소행 물건들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면 네. 세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단기 매매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세금은 뭐, 어느 정도 됩니 개인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55% 세금입니다. 1년 후에 팔았을 때. 네. 1년 이내에 팔았을 이내? 때. 네. 사실 협상은 내가 했는데 나라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 저는 그래서 보통 법인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인이요? 네. 왜요?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법인세 다 포함하더라도 음. 2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22%? 법인.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법인이 낫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도강민 님도 다 법인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음. 법인으로 하고 있고, 네. 농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보두기 이제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농지는. 어, 그렇군요. 이제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전후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작가님처럼 돈을 벌려면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도전해서 돈을 벌수 있나요? 어때요? 저는 이제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네. 뭐, 지방 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도요 네. 얼마나 배우면 하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경쟁하고 독점화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음. 임장할고 하나 찍고, 네. 현장 을 갔다 와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아, 오늘 이제 도광민님 모시고, 뮤지 경매 전문가예요. 책도, 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네.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하는 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네. 아, 그러니까, 블루오션에서 이제 돈을 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황에서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네. 이건 뭐, 경기가 특별히 없을 까대형 꾸준하게 네. 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가가 비싸니까 요즘 화장들을 많이 합니다. 음. 근데 지방의 경우는 아직까지 묘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직까지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장 다니고 또 낙찰받아서 이렇게 매각까지 한 것들이. 네. 주로 이렇게 분포 지역이 어느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제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충청권 물건들을 많이 했었고, 음. 뭐 전남으로 가기도 경남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어, 경기권에도 묘는 참 많은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가가 아, 비싸기 때문에. 집가 때문에. 네. 아. 야,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네요. 이제 내가 한 뭐, 500만원, 1000만원 내에 소액을 네. 하려면 아무래도 좀 약간 지방권을 내려가야 되네요 그냥 저희 세대 때는 이미 은퇴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네. 하루 종일 TV 앞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에 네.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네. 네. 지방에 이렇게 여행 다닌다 생각하고 네. 또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네. 임장 가고 또 낙찰받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네. 어, 여행하면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네. 음, 부부근에 같이 다녀도 좋겠네요 저는 배 타고 섬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어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재테크 방법이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 어, 처음 들어보셨죠? 뮤지경매 전문가 도강민입니다 책도 내셨어요 경쟁 말고 독점하라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이 달리면 네. 한번더와주시수아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